안녕하십니까. 은평구 일타강사 박주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2020년 4월 총선 이후부터 12월까지 했었던 활동에 대한 의정보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약 8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진행된 일들이 좀 있어서요. 좀 빡빡하게 담았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총선 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게 먼저 녹본천 복원 우리 은평구의 새로운 볼거리 그리고 은평구민들의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 서울 지대 이전 확신파크 공간을 재구성한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은평등기소 부지 그리고 네 번째가 서부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강북 횡단선입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, 녹번천 복원의 경우에 아,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해도 아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설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. 이제 사업이 쭉 가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, 모든 사업은 설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내년도에 아, 설계를 위한 아,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서울시립대 등 이전을 통한 서울혁신파크 공간 재조성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착착 진행 중에 있고요. 서울시립대 뿐만 아니라 글로벌 오픈 캠퍼스 컨벤션 기능이 있는 시설이죠. 그리고 서울연구원 같이 이전이 되고요. 아울러서 이 서울혁신파크 뒤쪽에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.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아, 은평 등기소 부지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아, 제가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은평등기소부지가 드디어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은평구와 함께 어떻게 사들일 것인가 이런 어,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,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,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선 아, 제가 진짜 선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서부선 꼭 대기해달라 말만 하고 언제 진행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서부선의 경우에는 민자적격성을 심사를 통과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까지도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착공을 위해서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철로가 있어요 강북 횡단선이라는 건데 강북 쪽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인데요. 이 강북 횡단선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예비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2025년에 착공을 하는 것을 예정으로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아 이렇게 제가 주요 공약 다섯 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, 이런 내용들은 바로 의정보고서 책 페이지에 담겨 있고요 그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제가 총선 당시에 했던 공약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총선 당시에도 제가 어, 이런 지도 모양을 이용해서 제 공약을 한번 다 종합적으로 보여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당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어,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은 제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. 워낙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담았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QR코드가 있거든요. 이 QR코드를 활용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채널에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QR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코로나19,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잘 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웃으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아,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 분기마다 의정보고서 발간하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? 나아요 1타 강사가 무슨 말인지 맞죠? 1타 강사 네. 굉장히 뭐 유명한 강사라는 뜻그 정도는 1타가 뭐예요? 1타가? 1등 스타 강사 음. 1타 강사